오늘은 제가 사용해 본 레진 프린터의 주얼리 출력물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출력물의 비교 기준이 되는 엠비전텍 프린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한국에서 가장 하이엔드급 기종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뛰어나면서 출력물까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포팩토리 시리즈 외에 D4K라는 주얼리 프린터를 새로 선보였는데요 특별히 이 프린터의 경우는 속도하고 소재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린터는 솔직히 퀄리티 자체는 타사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단점은 역시나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다 돈이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트랜스퍼 P라고 해서 프린터를 다른 데서 제가 업어와서 설치하는 것도 이거 돈 받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돈 받는 거 물론이고요. 디바이스 자체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뭐 전문적인 출력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도입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쓰느냐? 앞서 언급했듯이 품질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십만원 짜리랑 수천만원 짜리 프린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긴 하죠 실제로도 이 동일 파일을 출력해서 비교해 보면 뭐 육안으로도 여러가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이 단순한 평반지 스타일의 반지만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한 품질 차이가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뭐 주물이라던가 요 출력물로 러버몰드를 후가공한다거나 뭐 그러한 특성면에서도 소재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프린터와 비교해서 다른 레진 프린터와 무엇이 차이점인지 저는 문제점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현력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 영상 속 반지가 크릴티 LD-001로 출력한 건데요. 얼핏 보면 이게 출력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반지 하단의 서포트 경계면도 비교적 깔끔하고요. 하지만 이 출력물을 살짝 확대해서 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이 영상으로는 제가 잘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살짝 그려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품이 전체적으로 기존 디자인과 동일하지가 않고 좁은 공간 부분, 이 부분이 구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출력이 나옵니다 두번째 적층불량입니다 요거는 포톤S로 출력한 체인 팔찌의 부속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출력물 표면이 불규칙합니다 어, 이 반대편의 모습은 조금 더 심각한데 그림으로 역시 설명해 보자면 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위치에 적층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친 출력물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세 번째 경계면 불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서포터하고 출력물, 전 출력물 경계면에서의 제품 구현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특히나 가로로 넓은 면을 출력을 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될 텐데요 그래서 프린터 성능 가늠하기 저는 가장 좋은 테스트법이 이렇게 가로로 플랫한 출력물을 한번 날려 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얼추 그 프린터 성능을 가늠할 수도 있거든요 네번째 서포터가 달린 부분과 반대편 출력물의 디테일 차이입니다 옆뒤 보면 이게 크게 세 번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반지는 그 빌드 플레이트하고 약 30도 각도로 출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그 서포터가 달린 면의 디테일과 서포터가 없는 맞은편 디테일이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서포터 달린 면이 반대면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구요 어... 그 각도를 세워서 90도로 세워서 출력한 파란 출력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차이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편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파일과 실제 출력물이 아예 다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잠시 <웃음> 언급을 했었는데 오픈되어야 할 부위가 메어져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이 출력물에서 이핀는 관통이 돼서 뚫려 있어야 하는데 메어져 나옵니다 제가 혹시 파일을 잘못 날린 거 아닌가 해서 파일도 확인해 보고 슬라이스 프로그램도 다 확인을 해 보았지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출력을 날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막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업체가 전문 출력 업체를 지향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저희 업체 커스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해봤는데요 유튜브 상에서 하도 저가 프린터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물론 당연히 저도 역시나 잘 나오고 문제없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으로 안정성을 따져야 할 때는 여러모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저가 레진 프린터에서는 보였고요 일반적으로 이 프린터들을 주얼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한계는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